열린 거야? 출몰 장소는 인근 숲 바로 위군요. 바로 대응하겠습니다. 중요한 행사에 어찌 이런... 한시라도 시간을 낭비할 수 없겠네요. 빠르게 게이트를 공략해요. 다행히도 지금의 전력이라면 승사는 있습니다. 여왕야 힘을 보태주시겠어요? 물론이에요. 클레르, 부탁드릴게요. 군부 받들겠습니다 그럼 나는 성적을 도울게 잘 부탁드려요 보아하니 성을 지키는 결계가 일부 파손되었네요 기묘하군요 아케나인에 마무리 침입한 적은 없습니다만 그렇다면 설마 다른 정령이? 서두르죠 제가 결계를 고칠게요 그럼 가보죠 구원자님 완전히... 기합이다! 기합으로 버텨야! 허! 와주셨군요! 빨리! 마무를 해치우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 에하, 원장님! 감사합니다, 에하. 감사합니다. 압두근 린지님, <목소리> 아, 클로이 선배가 맡고 계십니다. 둘이 몰려옵니다 대비하십시오 방어 대형을 유지하세요 예! 크, 균열에서 마물들이 파손된 결계를 통해 마물들이 침공하고 있어요 제가 결계를 고칠게요 그럼 그동안 저희는 마물을 해치우죠 두라이 나쁜 걸. 저내 강의로 돌아가. 수없가행복 Some r 게후 m s are g e t t 이 n g t h e 앞쪽 결계는 클로이가 o 고 있습니다. 나에게 피씨 피 아잇 끝도 없이 몰려오는군 아케나이는 우리가 지킨다 보셨군요 구원장님 역시 이쪽 결계도 망가졌어요 그럼 마무들을 부탁드릴게요 여러... <목소리가> 내가 롱이 제가 이겼지결계런공 d i 거대한 마력을 탐지, 아, 대, 강력한 정령으로 추정됩니다. 어, 어째서... 정령이 마물들을... 흐흐 <웃음> 손님들이 잔뜩인가흐 <웃음> 그럼, 다음때 신나게 놀아보자고! 다루도 남지 않게, 자주, 게흐 시끗겨줄게! 물기를 파괴한 건가요? 어! 맞아! 무척 당당하시네요 주인님이 그래도 된다고 했으니까 이 틈에 잔뜩 놀아야 하거든! 주인님? 혹시 당신은? 야, 그럼 같이 즐겨보자고! 내 소원은 항상 하나야 당신 어, 너의 행복. 행복 절대 그냥 구고올수 없어 함께 해정영원입니다 어어! 문이 닫혀버렸잖아! 가봐야겠네 그럼 다음에 또 봐, 동생 자리세요. 일단은 성안에 남은 마물들부터 처리하죠. 결기도 마저 고치고요. 백성 보호가 최우선 사항입니다. 네, 유리아님.